어. 하.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이 화면으로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이 화면으로 할까? 네? 그냥 이 화면으로 해? 오케이, 좋아. 응. 자, 일단 밑과서 보시면, 딴거다 필요 없고, 넘어가 볼게. 몇 페이지로 가야 돼. 이게 왜안 잡혀? 엄마, 이게 왜안 잡혀? 이거 왜안 잡고 다 녹음 있어요 여긴가요? 네. 자 오늘 배울 건 뭐야 그래서? 네, 집합이에요 집합! 이게 무슨 뜻같아? 모이라고 모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야 모여봐! 근데 내가 안 갔어 너왜안 모여? 나 들어오는지 몰라서 그럼 안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지 명확해야 되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누가 나오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오케이? 그때 대상, 집합에 대한 그 대상들을 뭐라고 불러? 원소라고 불러. 원소. 글자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주 미세하게 저랑 차이나요. 난 여기를 찍었는데 여기 찍잖아 얘는 그치? 난 원을 그리면 이게 약간 어, 어긋난단 말이야 내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거.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해볼테니까 그래도 자 집합이라는 건 누가 오는지 명확한 모임이지 그치? 그때 오는 대상들을 뭐라고 한다고? 원소. 원소라고 한다고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원소는 소문자로 쓸 거야 어려운 거 있나? 없지 다음 페이지 자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어 누가 올지 명확하니? 5보다 작은 자연수가 누군데? 1, 2, 3, 4 그치? 그럼 얘 원소들은 누군데? 1, 2, 3, 4몇개인데네개 그럼 목소리가 예쁜 사람들은 누구야? 명확하니? 아니지? 그럼 얘는 집합이 될 수? 없어 다음 자. 미안합합니다 다음 자. 다음 은지팔 자. 다노래다 잘하는 학생, 명확해? 다굴이아름다운사다들 자. 다음 자. 다 성적이 나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의기다은 뭐야? 내가 다교꼴등이다 근데 얘는 인생이 행복해.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적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다르지. 이건 안된다고. 이렇게. 착한 학생은 내가 얘를 겁나 때리면서 나 존나 착하지. 아니잖아. 그렇지 10보다 작은 소수의 몸. 가능하죠? 10보다 작은 소수. 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소수는 뭐야? 약수가 몇 개인 수? 어 약수가 두 개뿐인 수야 맞지? 네. 누가 있어 여기선? 네. 이이는 네. 아니야 자. 어, 자 미안해 이게 지금 어색하니까 네. 오늘 영상은 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할 거니까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쓰는 거 어제 영상이 더잘 나와 있거든? 근데 여기에 내가 어제는 이걸로 썼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써졌겠지 지금은 잘 써볼게 보드마카로 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에 입학해서 자연수를 분류했어. 자연수를 분류했다고. 어떻게? 약수의 수로. 그러니까 약수의 숫자에 따라 약수가 몇개 있는지에 따라 자연수를 나눠봤어. 그럼 약수가 있는 거잖아. 약수가 한 개인 수는 누구야? 1 하나야. 그치. 우리 약수는 1도 약수고 모든 수의 약수고 자기 자신도 모든 수의 약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1도 자기 자신도 둘다 1인 경우는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1은 유니크하게 자기 혼자만 약수가 한개야 그럼 약수가 두 개인 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소수라고 불러 그 약수가 두 개인 건 누구랑 누구만 가진 거야? 1과? 어 자기 자신만 가졌어 자기 자신 그치? 그럼 약수가 세개 이상인 걸 뭐라고 불렀어? 거봐 너희는 까먹는데 대망이라니까 그 너희를 믿지마 다 메모해놓고 서 합성수라고 들렀어 들어봤지? 근데 여기서 약수가 3개 이상 인수를 합성수라고 했어 그럼 약수가 3개 인수는? 약수가 딱 3개 인수는 누구밖에 없냐면 소수의 제곱수야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이런 애들 그럼 약수는 어떻게 구했는데 n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고 소인수 분해했어 ABC는 서로 다른 소수야 그러면 얘가 더하기 1했어 기억나? 여기도 더하기 1했다고 여기도 더하기 1해서 이걸 곱한 게 약수의 개수야 이게 약수의 뭐라고? 어, 약수의 수라고 그러면 N이 만약에 소수면 얘 자체가 소수면 얘가 소수야 이걸 제곱했어 소인수 분해할 필요가 없지 얘를 더하기 일하잖아몇 개야. 소수의 제곱만이 유일하게 약수가 몇 개라고? 세개라 약수가 홀수개인 애들. 몇 개? 홀수개인 애들은 그냥 자연수의 제곱수야. 알아두세요. 숫자 분류하는 편에 들어가는 거예 예를 들면 여기서는 12를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데? 3, 2, 6개. 오케이 괜찮니? 어떤 수든 제곱수 얘기해 봐뭐 16? 16은 2의 4제곱이지 약수 몇 개? 다섯 개홀수개야 제곱수는 약수가 항상 홀수개야 됐어요? 자 그럼 10보다 작은 소수 누구 있을까? 2, 3, 5, 7 그치 4 아니야 4는 소수 아니야 소수는 전부 홀수인가 누구? 이 네.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는 누구야? 이 네. 왜? 이의 배수들은 전부 누구를 갖고 있어? 네. 이를 약수로 갖고 있어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됐지? 그러면 나 너희 영상은 이전 걸 참고해주고 이대로 그냥 올릴 때 화면에 이거 써도 되지? 그냥 이거 쓸게 이게 글자가 더 이뻐 내가 저기서 써도 되는데 저기서 쓸까 그냥 의사파 여기서 하자 섭제 아, 뱅까지 하 다음 페이지 지호 이래? <웃음> 또라이 같아 또라이 같애 오직 일어지 정상으로 봤어? 자 가자 그러면 집합이랑 원소의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거야 내 이쪽에서 똑같이 저쪽에서 세금 거 같다 일단하일따 하고 미쳤나 봐자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라면 얘를 쓸 거야. 우린 그때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포크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고? 포크. 얘 이름은 사실은 E예요. 원소 엘리멘트의 첫 글자 E를 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책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야. 내가 수업을 딱 끝내고 개념서가 있다면 개념서를 읽어봐야 돼.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봤잖아. 교과서 정독해보는 사람. 교과서 봐라. 그럼 다 문제만 풀잖아. 왜 그런지 뭐 하는지 설명을 한번더 해준단 말이야 그냥 읽어봤고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원소는 요렇게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근데 내가 봐라 그럼 이건 되나 이렇게 긋는 거 이게 됐다면 이렇게 썼겠지 이거 또는 이거라 표현한 다 이거 말을 안 했다는 건 이렇게 쓰지? 말아야. 이렇게 긋지 마라. 수학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이렇게 긋는 사람 봤어? 다 이렇게 긋잖아. 이런 거 봤어? 이거 아니야?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거 싫어한다. 다음 장나볼게요자 그러면 자연수 전체 집합이 N이야. 이런 자연수지. 0은 자연수가 아니지 네. 그럼 1은 n 자연수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죠 네. 0은 자연수 전체 집합의 원소가 네. 아니죠 됐죠? 네. 표현 방법입니다 새로운 거 지금 막기억 리언들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n은 자연수 내추럴 넘버 실수는 r 리얼 넘버 정수는 z 정수. 됐지. 자, 0은 자연수에 들어가요?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은 자연수에 들어가요? 아니잖아. 2분의 1은 정수에 들어갑니까? 네? 아니잖아. 숫자 부분 안 돼? 루트 2는 무리수지. 무리수가 정수야? 아니잖아. 루트 2는 무리수인데 무리수는 실수가? 맞지. 우리 태어나서 중학교 처음 올라왔을 때 자연,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자연수 배웠어. 그때 뭘 배웠어? 아빠가 뽀뽀 두번 하고 엄마가 뽀뽀 세번 했어 인냄새몇번맞았어몇번맞았어 다섯 번맞았겠지 그런 거 했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 붙여서 양의 정수라고 했어 양의 자연수가 무슨 개소리야 정수란 생김새가 자연수가 같아 소수점이 없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분모가 1이야 근데 0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도 마이너스 붙인? 음의 정수가 있어 음수 아니야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불러? 정수라고 해. 그러면 정수 아닌 유리수인 분수 모아놓고 분수꼴로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모두 유리수라 했단 말이야. 유리수의 반대로 분수꼴이 안 되는 거 무리수까지 묶어서 뭐라고 불러?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정수는 실수의 원수가 맞아? 그치? 실수는 큰기법구 이걸 다모지다 0은 정수의 원수 맞아? 마이너스 3은 정수의 원소 맞아? 그치? 마이너스 2.1 유리수의 원소 맞아? 그렇지 분수 표현만 할수 있으면 유리수니까. 숫자 구분도 못 3. 하면서 어디 앉아있으라 그래. 숫자 구분은 해야지. 다음 장. 자, 이거 잘 봐. 이걸 하기 전에 이 다음 페이지를 먼저 할게. 미안해. 하고 올게. 집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겨울방학 때습니다 여기. 수식이만 안 했어요. 수식이 처음이지. 집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집합도 기호가 있어. 성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요 요. 요렇게. 요렇게라고. 예를 들어 아까 5 미만의 자연수면 누가 있었다고? 어, 요렇게 담아. 원소를 이렇게 담는다고 알아. 이 원소들을 다 쓰면 그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그래. 이때 쉼표로 원소를 구분짓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겹치는 원소는 쓰지 않습니다 나열하는 순서는 무관합니다 2, 1, 4가 있던 4, 1, 2가 있던 두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응. 2, 1, 4, 4, 1, 2 순서가 좀 다르잖아 응. 순서는 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응. 순서대로 써줘야 알아보기 쉽겠지 야이 교실에 수식이 쉬우 있어 여기서 어, 수식이 수, 수식 이 교실에 쉬운 수식이 있어 어잠 다른가? 졸려! 잠게! 졸려 힘들어! 보시게 <목소리> <목소리> 상처는 내가 여자로 보이 <목소리> 그렇게 보기 힘든데 자 조건 제시법은 집합 기호 안에 얘를 넣는데 얘가 이름이 뭐냐면 b a r 바 BAR, 막대기야 바야 이 바로 붙는데 앞에가 원소의 모양이 뒤에가 조건이 자 그러면 이걸 해볼게 이거는 X 바 원소가 누구라고? x가 원소야. x는 5 미만의 자연수. 이렇게 쓰면 5 미만의 자연수가 누군데? 그러니까 x는 1, 2, 3, 4지. 근데 그 1, 2, 3, 4가 x니까 x가 원소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는 게 조건 되죠. 벤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어! 하고 그린 그림이 벤다이어 그냥. 그래.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원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아, 여기다 할게 이렇게, 이렇게 원 안에 원 또는 표에다 그리는데 1, 2, 3, 4면 이렇게 써요 흩어져서 콤마가 음. 들어가면 콤마도 원소입니다 오케이? 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럼 앞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봐 얘가 집합이래 A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이게 집합기호지 앞에 있는 거 네.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있을지 요게 들어있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야 이게 원소라고 생김새에 현혹 받지 마저 안에 숫자가 들어가야 돼 기억이 들어가야 돼막 알파벳 이런 거 아니잖아 뭐가 들어가는지 상관없어 집합기호 해놓고 집합기호 이렇게 해놓고 둘리 그려놔 여기 원소 둘리야 이래돼 여기 쉼표 없지 원소 몇 개야 그러한 개인 거야 여기에 쉼표 딱 찍고 옆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렸어 원소 몇 개야 두 개지 읽지 못한다 해서 원소가 아닌 건 아니지 지금 원소 몇 개야? 저거 원소 어떻게 생겼어 지금? 요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얘가 원소다 맞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지금 요게 원소야? 아니지 만약에 여기 콤마가 있었으면 이거 원소 하나, 이거 원소 하나, 이거 원소 하나였겠지? 그건 아니잖아 이해돼? 응? 첫 단추 잘 껴라 팔짱 끼고 그렇게 듣지 말고 수업 듣는 자세부터 좀 메모를 하려면 책상 위에 손이 올라와야 할 것이고 니네 뇌를 믿지 말라니까 니네 눈도 믿지 마 봤으면 적고 메모하고 쉴틈 없이 움직여 수많은 강사들은 말을 하는 강사 선생들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중간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얘기하다 중간 끊고, 다 지금까지 정리하세요. 메모하세요. 이말 되게 싫어해. 흐름이라는 게 있어.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 그래야 너희도 분위기 타고, 와, 와,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와, 와. 정, 그때 좀 대충대충 대충 메모라는 걸 하란 말이야. 일단 개념도 작성시간주잖아 그때 노트에다 옮겨졌고, 자, 집합의 귀약, 이런 게 약속이야.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로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있다 이 없다 3위인 이건 1, 2, 3위 이건 똑같다고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1, 1, 2, 3이면 그냥 1, 2, 3이다 오케이? 그럼 너무 많은 경우야 1, 2, 3, 땅땅땅, 10뭘를었어 그럼 이 가운데 얘가 무슨 뜻일까? 1, 2, 이런 규칙대로 그냥 10까지 가봐 이거야 너이 규칙이 뭐야? 1, 2, 3, 다음 뭐하고 있어? 4, 5, 6, 7, 8, 9, 10이지 얘는 그럼 원소 몇개겠어 10개 이건 그러니까 무슨 뜻? 그대로 그럼 이거는? 끝이 있다 없다? 응. 안 끝나 오케이? 1, 2, 3 그렇게 10까지 1, 2, 3안 끝나 오케이 다음 여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얘가 원소 날법이죠 자 1,2,3,6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요? 대충 이리 수수들의 공통점이 뭐야? 6의 약수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X는 6의 약수로 나타는 거고 X,X는 외우지 마 X는 6의 약수기 때문에 X가 뭐야? 1,2,3,6이야 그러니까 X가 원소니까 1,2,3,6이 원소지 자한 단계 더 가볼게 A라는 것은 원소가 1,2야 B라는 것은 원소가 있는데 B는 원소가 A 더하기 B야. 바. 우리 다 아는 말로 한다.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A는 뭐라고? A에? 원소야. 요것 A야. B도 누구야, 원소야? A, 그럼 A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B 아니면? 2지. B도. 1 아니면? 2지. A를 더하래. 1 더하기 1이거나 1 더하기 2이거나 2 더하기 1이거나 2 더하기 2겠지? 음. 그럼 만들어 봐, 1 더하기 1은? 음. 3 3도 있는데 3 중복해서 안 쓰지? 3. 음. 그럼 이게 뭐야? 음. B야 오케이 다음 자 1부터 10까지의 3의 배수의 집합 A 1부터 10까지의 3의 배수 누가 있어? 3, 6 그럼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3, 6, 9 B를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해도 되고 A바 해도 되고 N바 해도 되고 너희 마음대로 됐대, 뭐 할래? 얼마? 이렇게 해도 돼, 자 A 플러스 1바 A는 2, 5, 8 A는 2, 5, 8인데 A에다 1이 더한 게 원소래 그럼 3, 6, 9잖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되게 종류가 많지 그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조건제시법으로 쓰세요라는 문제를 낼까? 근데 대신 뭘로 할까? 그럼 이걸 시험에 내면 답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냥 수행평가 보겠지 그럼 너희는 대부분 답을 뭐라고 까 저게 A 플러스 A는 2, 5, 8로 안 쓰겠지 대부분. 다 뭐라고 할까? X 바 X는 6의 X 바 X는 3의 배수 10 미만의 3의 배수 펜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원을 가장 채우지 않아요 여기다 벌 써? 3 6 9 이거 만약에 붙였으면 어떻게 돼? 3, 6, 9 그럼 이게 36이랑 9인지 3, 6, 9인지 3과 6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충 떨어뜨렸어야지 근데 이거 대충 떨어뜨렸었는데 대충 떨어뜨렸으라고 했죠3 6 9어데 이건 6, 거 개새끼야 그랬지 되도록이면 알아볼 수 있게 그. 자 그럼 집합을 분류하는데 집합을 분류해 우리 자연에서 분류한 것처럼 원소가 몇개 있는지 안다면 그걸 유한집합이야자이 교실에 트랜스젠더의 집합 트랜스젠더가 명확하지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명확하지 여기서 나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사람 없지 그럼 트랜스젠더의 집합은 집합이 될 수? 없어? 있지 다만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집합에, 모임에 아무도 없을 뿐 아무도 없는 집합도 집합이라고 대신 원소가 몇 개라는 거야? 0개라는 거야 그런 집합을 뭐라고 해? 공집합이라고 해 공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집합인데 원소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공집합은 그 안에 원소가 몇개 있는지 아니까 유한집합입니다 그럼 몇개 있는지 모르는 집합을 뭐라고 해요? 무한 집합이라고 해. 그래. 그럼 무한 집합 보고 원소 몇 개인지 물어보겠니?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유한 집합은 원소가 몇 개인지 물어보겠지. 그러면 야 원소 몇 개야? 이렇게 썼어. 집합 A에 원소 몇 개? 이렇게 쓴다. 약속이야 이게. A라는 집합에 가로를 씌워요. 그리고 원소가 몇 개? 이렇게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요 집합의 원소 몇 개는 이렇게 묻겠지. 원소 몇 개야? 두 개지. 어떻게 봐야 돼? 이 괄호가 없이 요 녀석의 안에 쉼표로 구분된 게몇 개냐 이걸 놓는 거. 오케이. 그럼 이건 몇 개야? 0개지. 그럼 이건 몇 개야? 그렇지. 그렇지. 집합 기호 안에 누가 들어있어? 얘가 들어있어. 얘 이름 알려줄까? 얘 이름 있어. 얘. 한국말로 뭐야? 한국이름 공지합 영어이름 파이 동명이인이야 얘도 파이야 어 잘했어 둘의 차이점 알겠어요? 네. 자 만약에 원소개수가 없다면 원소개수 0이라면 그 집합은 무슨 집합이라고 그러나? 공지합 손주 하나 들어 자통가장 3회의 양의 배수의 집합은 원소가몇 개야? 음... 수시가 이 화면을 꼭안보려면너 책에 다 있어 그렇지? 이게 가려갖고 이렇게 가려돼 거기서 혼자 테크놀을 주고 있냐 3회 배수의 집합 어디서 몇 개야? 무수히 무슨... 음... 많아서 그 무슨 집합? 음... 무한 집합 두 자리 자연수준 홀수 몇 개인지 지금 막 계산은 안되지만 셀 수는 있지? 그럼 무슨 집합? 아, 유한. 유한 집합.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으니까 공집합. 얘 원소 몇 개야? 한, 한 개. 어, 이렇게 생기는 하나지. 네. 한 개야. 그러니까 무슨 집합? 네. 그렇지. 잘했어, 좋아. 야 그래도 면이야. 겨울 방한번 봐서 기억은 좀 나나? 만약에 지금 이 처음 보는 거라면 이거 어땠을까? 우재야 기억 안 나지? 네, 그치? 네. 그만 들거 샤워했니? 네. 아니 팔에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네. <웃음> 너 트와이스 올입플리지줄여버다자 <오니픔이트지? 웃음> <웃음> 요 내용은 조금 있다 할게 이거 봐봐 요거 1번은 조금 있다 하고 이거 봐봐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에어몇 개야? 그러니까 이건 0 맞지?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원소가 있어? 없어? 있어 누가 있어? 0이라는 원소가 있는 집합이지 그러니까 원소몇 개야? 한 개지 이거는 원소가 있어? 없어? 있지 그 파이 같은 애가 있지 그러니까 얘도 원소가 한개니까 공집합은 아니지 쉬우 괜찮아? 가자자 가보자 여기 봐 P를 원소나여법으로 나타내달래 선생님이 익힌 문제를 할거고 너희가 확힌 문제를 할거야 그리고 밑에 변형 문제가 있고 발전 문제가 있거든 변형 문제 발전 문제 내가 다 풀어줄거야 너희가 직접 다 풀어야 그래 어 오늘 추가적으로 문제 44개 정도 줄건데 되게 쉬운 문제 들로줄 거야. 몸풀기하고숙제 밀리지 말자 첫 단추가 꼬이면 힘들다 어. 차라리 너무 많이 밀리거나 하면 선생님 찾아와 선생님 저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렸는데 리셋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얘는원소가 어떻게 생겼다고? A랑 B를 뭐하라고? 그럼 A는 누군데? 여기서 오래 A가 될수 있는 게 누구야? 2, 4, 6 B도 어디서 오래? 여기서 오래? 2, 4, 6이지? 자 그러면 2랑 2더하고 2랑 4더는 그래? 그럼 P를 만들어보자 불러봐 4 6 8그 다음 4 출발해 6 8 10 6 출발해 8 10 10. 자 얘는 A, B를 곱하는게 원소인데 A는 2, 4, 6, 이지 B는 Q,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4 0은 안 쓰고 4 마이너스 6 0은 안 쓰고 이렇게 되겠지 굳이 정리 안해도 되지 확인유제 2개 첫 번째. S가 누구야? A 원소니까 여기 누구 있어? D? 3, 6, 그걸 몇배 하래? 두배하라 조금만 변형시켜보자, 칠판. A랑 5 더하고, 또 A랑 8 더하고, 5랑 8 더해서 13이지. 끝이지? 이걸 다 더한 원소의 합이 얼마? 30이래. 2A 플러스 26이 30이래. 2A. 지겨지내보니까 알지 않아 이제 시험 기간에 나는 존나 임인하고 시험 기간이 아닌 때는 존나 천사야. 이기서 네.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팔과 구 사이지 잘봐 이제 이제 중요해 여기에 올라가면 K가 이렇게 되면 이 안에 네개 맞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팔에 올라가면 세 개밖에 없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두개밖가안 된다 올라가도 되안 돼요 이미 알겠어 그럼 이게 답이지 듣니 오늘 내가 준 숙제는 확인 유제수준 너희가 오늘 내가 요구하는 건 어디까지 이해하면 된다고? 확인유지. 근데 집 가서 뭐 해야 돼? 변형문제하고 달점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어? 노력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그거잖아. 다 넘어가도 되죠? 잠깐 한 3, 4분 쉴까요? 쉬기 위해서 잠깐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감아. 감아야 돼. 눈, 눈 뜨면 죽어. 눈, 네. 눈, 눈 뜨면 눈 주면 똥 싼다. 네. 네. 네. 눈 닫고. 네. 쉬는 시간을 가기 위한 초상키즈. 치킨 이름 맞추기. 오케이? 네. 이거 나가 존나 머릿속에 네. 써야 네. 되겠다. 내가 수학공부에 머릿속에 것야 되는데 맨날 이거 만들려고 머릿속에 써야 아씨 존나 짜증나. 자 치킨 이름 맞추기야. 이름은 손을 들고 이름을 얘기한 뒤에 답을 맞추면 돼. 뭐 맞추를 시키는 없어? 문제는 정확하게 6개인가 7개야 시작 저렇게 설계 맞치면 기회 뺄까? 총우수셰서 네. 네. 히트 달라고 하대요 뭔 네. 네. 보자마자 히트야 <웃음> 치킨이름이야 아, 치킨이름 이름? 치킨 초성게임이니까 당연히 치킨이름이지 셰프 네. 뒤에 치킨이겠네 블랙라 치킨? 정답 오늘 맞았어? 이 f c 에서 파는 블랙라베 치킨 아, 처음 들어봤네 처음 셔도 돼요? 핸드폰, 핸드폰 다 거둘 거야 부터 네. 다음 두번째 아. 정답 좀 쉽죠 아. 이건? 세 번째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공식이? 아니 공식이. 이런 얘기라고? 아니 이런 어 선생님이 들어왔지 어, 어. <웃음> 극법적인 거랑 관련된 자 다음 좋아요 저가두 군데? 조우세요아 우세요 자메이카 통달 정답 자메이카 통달 시키고 <웃음> 다음야 이건 진짜 이건 보르면안 된다 탐사구사님? 힌트죠? 초보. 뺏기 아. 할까요? 다른 친구들 아는 사람. 그래.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으니까 깝치지 말아주세요 책이 두꺼운데 내용 잘 살펴봐 좋은 거니까 우재야 음. 네? 기말고사 욕먹느라 고생했다 음. 다음 수영 때까지는 음. 요걸 좀 들먹어보자 혹시 그영화관이 시간대가 변동되면서 월수공이나 화목토관으로 옮기실 분들은 얘기해서 오셔도 돼요 네, 영화관원식대주변동된다면 영어 영화 선생님 휴가 갔지? 네 비오는데 <웃음> 내가 겁나 놀렸어 <웃음> 어제 통화하다가 휴가 간다는 거야 비오는데? 비오는데? 유빈이가 슬퍼하겠네 공주가 올패스였나? 네. 영어잘 봤어? 네. 이번에 수업 다 두자리긴 하죠? 한자리 없죠? <웃음> 어, 됐어요? 전화 누군데? 안받아요 네. 어,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안받으면 문자 오겠지? 여자야? 여자 아니면 여자 하면 저기가 이름 저장해 놨겠지. 여자 아니니까. 시작합시다. 이래야 성수도 맞잖아지 핸드폰 걷을게요, 우리. 핸드폰 걷고. 양심이 없 자, 아직은 할만 하시죠? 네.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만남이 조건 아니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합이 조건만남이 아니야. 여잘 네, 봐도, 이거 재밌어. 네. 잘 봐. 공집합이 아닌 S래. 그러니까 S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얘는 S는 무엇을 원소로 가져야? 그럼 내가 랜덤하게 자연수를 집어넣어도 되지 x에 1라는 자연수 집어넣어 1이 원소면 누구도 원소여야 돼그렇지 1과 5는 한 세트지 그러면 2가 원소면 4도 원소지 3이 원소면 그 3은 혼자겠지 그럼 4, 5는 넣을 집을 만족할 수 있어 1하고 5만 있는 집합 괜찮아 네. 그리고 네. 2하고 4만 있는 집합 이런 데 있을 수 없잖아 네. 3이 혼자 있는 집합 괜찮아 네. 또1 S가 얘여도 이게 되지 S가 얘여도 이게 되지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그러면 확인좀 같이 해볼게요 1이 어 소면? 음. 6, 2면 음. 5, 3이면 아, 더 없지 아, 그러면? 네. 그럼 얘 혼자 있는 거, 얘 혼자 있는 거, 얘 혼자 있는 거세개 맞지? 네. 얘를 둘이 있는 거, 얘를 둘이 있는 거, 얘를 둘이 있는 거세개셋다 있는 거큰개총몇 개? 답이 네, 무조건 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 자, 가자. 이거 자연수야. 1이면 1은 누구랑 원수야? 16. 16. 2는? 8. 3 안되지? 4는? 혼자지? 그렇지. 이것도몇개에서어 그러면? 혼자, 혼자, 혼자 있는 것 3개. 둘, 둘, 둘 있는 것 3개. 다 있는 거한개총몇 개? 7개. 희한하게 7만 나오지? 일단 다고다 7, 7. 왜 그래, 다음 거. 3은 분명히 원소래요. A가 원소가 최소 몇개 있냐? 최소 최대가 아니야. 최소야. 그치? 일단 그럼 3은 분명히 원소니까 3은 원소지 그럼 3은 원소면 넣어야 되네. A가 3인거니까 3을 넣으냐 마이너스 2분의 1도 원소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원소면 1도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야 되네. 맞지?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3분의 1, 3분의 1. 즉, 3분의 2도 월토지? 그럼 3분의 2가 원소는또 넣어야 되네? 그렇잖아? 었더니 3분의 1분의 2 얼마? 3이지? 요 3개는 최소한 있다는 얘기지? 3이면 또 반복이 예, 예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맞나? 그럼 최소 몇 개? 3개 지금 괜찮나? 아막 안에 흥 먹자 야, 수학 1이 내용이 지수 드디어 만나는 로그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크게 이네강이에요 졸라 재밌어요 더하기를 못하는 너희를 발견하겠 겁니다 곱하기는 너무 어려운 계산이고요 더하기만이라도 할수 있었으면 하는 계단이 여기입니다. 아, 어, 일단은 두 달이 좀안 되는, 두 달이 좀안 되는 과정이고, 아마 6주 정도 동안에 이세 강이라도 좀 마무리 해보자, 한번 다 보자, 라는 정도의 강이니까 부담없이 즐겼으면 합니다. 재밌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는 정말 재밌습니다. 너희 표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살려주세요 문담이야 할만해 재밌어 여기가 제일 제일 수학이 상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이 수학 하그 다음이 수학이그 다음이 수학 이 갈수록 어때? 쉬워 재밌어 쉽고 왜 많이 포기하거든 됐죠? <웃음> 그렇죠? 오늘 총세 가지 배우는데 두 번째야 이거 가장할수 있겠지? 자, 지금은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만 얘기했거든 근데 집합하고 집합의 관계야 어떤 집합 전체가 어떤 다른 집합 안에 팍 들어간 거야 그러면 A는 b 의일 부분이지 그래서 A가 B에 속합니다 이렇게 써요 예를 들면 삽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삽 포크는 누가 사용해 원소가 집합한 테 그치 삽은 집합이 집합한 테이으면안돼 자, 그럼 이거 해석을 해보자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누구에 속해요? B. B에 다 들어가면, 이지? 네. 그러면 A를 b 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으면 이 똑같이 되는 건 똑같아요. 네. 자, 매우 중요한 거거든?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자,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 나 칠판에 쓸게. 오케이? 네. 자. 우리 집에 아빠, 밥순이, 칠드런 몇 명이 살아? 세명이 살아, 그렇지 우리 집이 부근집합이라고 생각해 우리 집이 우리 집내집 집. 오케이? 우리 여행가고 빈집 있어 우리 집 맞아? 우리 집 아니야? 여행가면 집이 없네? 우리 집 맞지? 타 여행가고 아빠 혼자 집에 있어도 우리 집 맞아? 밥순이 혼자 집에 있어도 우리 집 맞아? 나 혼자 있어도 우리 집 맞아? 네. 미안해 좀 어두운 얘기지만 내가 죽어도 우리 집 맞아? 네. 맞지? 엄마 집 나가도 우리 집 맞아? 네. 맞지? 네. 아빠 바람나도 우리 집 미안해. 네. 맞아? 미안해 네. 맞아? 행복한 우리 집도 우리 집 맞지? 네. 이거 이거 공감이 안 되시는 분은 아동 청소년 신리기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구성원이 3명이니까 우리 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여덟 가지지. 그러면 공집합 비어 있는 집합은 항상 얘 부분집합이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맞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이야.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무조건 맞는 말. 무조건 맞는 말. 이거. 이걸 사이에 두고 양쪽이 똑같은 집합이면 무조건 맞는 말. 여기에 이거 들어와도 무조건 맞는 말야 맞지? 네. 이건 무조건 맞는 말야 이 됐습니까? 네. A가 B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면 A는 C에 들어가는 거 맞죠? 네. A가 B에 들어가요, 구분지합이에요 B가 C에 들어가요 그럼 A는 어디에 들어가요? c에 네. 들어가잖아 네. 됐니? 네. 자 이거 안 지울 거야 나, 이거 안 지울 거야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자 중요한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자, 두분 집합인데 여기 얘기는 다 아까 했던 얘기의 반복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자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걸얘기했죠두 집합이 어떻다? 서로. 서로 같다 자,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맞지? 음.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한다면 상상해봐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게 B에 속하는데 B에 있는 모든 게 A에 속해 그럼 둘다 뭐야?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느냐 A랑 B가 같은 때라고 안 주는 거야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할 때 풀어봐 원래는 무슨 말인지 A랑 B가 같은데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쉽게 안 준다는 거지 말을 너희가 책한번 읽어봤니? 안 읽어봤으면 못 푼다 이거야 자두 집합의 원소가 모두 같은 거지 두 집합이 같다는 건 대응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같은 겁니다 같지 않으면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럼 진부분집합 볼게. 자, 우리 집에 세명살때 비어있는 집과 가득 찬 집도 부분집합 맞지? 자, 근데 생각해봐. 부분이라는 것은 작은 거지. 얘는 작아? 그치? 부분은 왠지 좀 작은 건데 얘는 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분의 느낌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일곱 개를 뭐라고 부르냐?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자, 중요해. 진부분집합은 몇 개를 빼? 한, 한 개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뺐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기 자신을 뺐는 거야. 아동. 자, 내말잘 들어봐봐. 내말잘들어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 중에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그 중에 진부분집합은 1를 빼도 되지.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들 중에 진부분집합은 하고 하면나 빼야 돼? 돼. 뺄게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1을 빼는 게 아니라 누굴 빼는지가 중요한 거에요.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들에는 나 자신이 없어. 오케이? 어, 그거 중요해 다음 자 가겠습니다. 자, 한번더 갈게요. 다음 자. 2의 배수는 누가 있어요? 2, 4, 6, 음. 8, 따다다. 4의 배수는 4, 8, 12, 따다다. 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죠? 네. 헷갈리면 안 돼. 2가 작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이게 아니야. 음. 9의 약수는 1, 3, 9. 3, 9. 여기 들어가죠? 음. 얘는 뭐야? 음. x 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0하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지. 두루 음. 어때? 됐죠 괜찮아 아. 얘두분 집합을 모두 구해보래 여기 두고 살아 혼자 살지 네. 그럼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나 혼자 산다 그치 이거는 이거랑 똑같잖아 아무도 안 사는 집이야 나 혼자 산다 집몇 가지? 세 가지 어, 세 가지에다가 나둘이 산다 그리고 평화로운 위즈 됐죠? 자여기 그냥 아는 얘기니까 패스합니다 다음 장 여기도 그냥 패스할 건데 잘 들으세요 이걸 구분줘야 돼 이제는 이거 하나만 볼때 괜찮았지? 이거 하나만 볼 때도 괜찮았지? 두 개가 섞여 나오면 괜찮지 않아 지금 너희의 특수성 있잖아 아는 거 더하기 아는 거는 졸라 어려워 헷갈리는 거 헷갈리지 말자 잘봐 얘는 왼쪽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원소가 와야 돼 얘는 왼쪽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집합이 와야 돼 그럼 이게 우리 집 집합인지를 보려면 자, A, B가 A, B, C, D에 속하는지 보려면 생각해봐 집합기호를 제거하고 얘 있습니까? 원소로? 얘도 원소로 있습니까? 를 각각 묻는 문제인 거지 둘다 있다면 이게 맞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여기에 있었던 게 맞는 얘기잖아 응. 여기서 살수 있는 건 여기서 구성 요소들만 살아야 되는 거니까 백주. 넘깁니다 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했지? 응. 신경 쓸 필요가 없지 S라는 곡 안에 얘 있어? 판단해야 응. 돼 있지? 응. 요거는 뭐야?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라고 묻는 거야 응. 원소 중에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응. 있잖아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있잖아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원소로? 없지 분명히 헷갈린다 다하고 잘봐여기는 그냥 넘어갈게 원소 푸는거지 자 이게 원소 몇개야? 실표로 거듭났어? 하나 둘 요렇게 이거야 이실표는 따로 묶여있는거야 그럼 보자 원소지?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어 맞잖아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지 이거는 부분집합이냐 그렇지 네, 네. 그러면 집합기호 떼고 얘 있어 원소로 네. 얘도 원소로 있어 네. 그렇지 그러면 되지 원소니까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없지 네, 네. 얘 원소야 요렇게 생긴 애 있어 네. 아니, 아니 원소라고 부분집합이 아니야 네. 요렇게 두번쓰애 있냐고 여기에 이것도 같이 가이 원소 몇 개야 하나 둘셋 넷이지 원소 중에 요렇게 생긴 애 있어? 없지 이렇게 생긴 원소 있어? 네 있지 이렇게 생긴 원소 있지 근데 없다네 틀렸지 부분 뒷밥이라는 거는 얘 원소 있어? 곱하면 0, 1, 2 네. 2 곱하면 0, 2, 4 자, 그럼 포항관계 봅시다 얘는 여기 들어가죠 얘는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a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c에서, c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뭘 수긍이 낫지? 수긍일보다. 응. 응. 방학 때좀쉬 방학이 된다. 주말에좀쉴 수가 없겠구나. 특강하는 나. 안 해도 돼. 나좀 쉬자.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는데 어,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야 할 거면 막 부담 갖고 막 그러지 말고 주제 목적은 뭘 해야 돼. 수학 1이 들어오면서 수학에 좀더 흥미를 느끼면 좋겠어 혹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이야 전별이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과 대화해보세고 부모님이 본인과 대화를 거부하시는 분 요즘 부모님이 내 말을 아예 다안 들어주신다 풀었어요? 그럼 얘가 뭘여야 돼? 아니 얘가 그럼 a가 네. 2 아니면 마이너스이지 그럼 네. 2를 넣어봤더니 1이지 되지 네.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은 없으니까 안되는 거고 그럼 a는 2여야 되네 네.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뭐여야 돼 네. 2여야 되잖아 그럼 b는 3 4 네. a랑 b가 똑같대. 4 좋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얘4 1이고 얘가 a인데 둘 중에 한 놈이 4지네4 조금만 더 봐. 자연수야. 그러면 a 이게 이게 사일 수는 없잖아. 네, 네. 이게 사야 되는데 자연수니까 b는 얼마? 이가4네 그렇지? 이건 3이네 a는 얼마? 네. 3이네 변형되고 발전해봐야. 자또 봐. 어, 가만히 살펴봐. 얘가 뭐고 얘가 뭔지 모르겠어. 마이너스인가 사 중에 하나겠지. 얘는 뭐야? 예약 같아야지 그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0인 거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1 보통 3을 먼저 넣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도 마이너스 2 4 어우 딱 맞네 이거겠지 음. 자 발전 문제 볼게요 잘봐잘 봐, 잘 봐. 잘 들어 내말 들어 자자 자. 원소가 같으면 두 집합이 같아?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두 집합이 같아? 아니지 그럼 두 집합이 똑같다면 원소의 개수환대 같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같다 해서 두 집합이 같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A가 B에 C에 들어가고 B가 C에 들어가고 A와 C가 같나 아니지 이거 얘부분 집합이고 얘도 얘의 부분 집합인데 그럼 둘이 같아? 아니라고 A가 B에 들어가고 A가 C에 들어가면 b 랑 C가 같아? 얘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데 그럼 둘이 같아? 아니잖아 A가 B에 들어가면 이가또큰 거지 네. 그러니까 큰건 맞지 네. 근데 같을 수도 있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으니까 네. 맞는 말이지 네. 조심해야지 네. 그럼 이것도 같을 수 있고 같을 수 있으니까 셋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건 아니겠지 네. 원소의개수가더 많다 해서 그 집합이 더 큰가요? 네. 원소의계수가 많으면 더커 보이긴 하는데 포함합니까? 네. 잘 보세요 A가, A는 원소가 1이야 이논 원소가 2 3이야. C는 원소가 4 4 5 6이야. 이거 C에 들어가나요? 저거. 그렇지? 너희또그럼 의심하고 겠지 <웃음> 잘못 푼거 아니야. 다음 장. 우리파터 뵙수.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해 주시고. 정리 한번 해주 얘 원소 3개니까 부분집합 몇 개였어? 여덟 개였어 여덟 개였다고 원소가 3개니까 그리고 원소가 없으면 부분집합 몇 개일까? 빈집이면 빈집 하나지 그니까 러 원소의 수가 없으면 부분집합은 몇 개? 한개 원소가 한 개면 빈집이랑 하나 있는 집두개 원소가 두 개면 빈집 혼자 혼자 둘네 개지 원소가 세 개면 여덟 개였지 그렇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잘봐 이씨 곱해 나가지 그럼 네 개면 다섯 개면 근데 이걸 가만히 봤더니 2의 1제곱이 2고 2의 2제곱이 4고 이의 3제곱이 8이고 이의 4제곱이 16이고 이의 5제곱이 32더라 이거야 그럼 원소가 n개면 부분집합 몇 개? 이의 n제곱 개겠지 그럼 진 부분집합 은몇 개? 이 엔젤이 빼기 1개지 맞지? 그냥 울었다면 집고 부집하 그냥 빼야 되는 거니까 누굴 빼는 거야? 나 자신을 뺀 거지 자 근데 이제 이거야 아까 아빠 밥손이 칠드 노트 또 에너지 아빠 밥손이 칠드론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 집에 아빠가 그날 저녁마다 맨날 고민해 집에서 갈까? 가지 말까? 그치? 그 그러니까 아빠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집이냐 집이 아니냐 몇 가지? 두 가지 밥순이도두 가지 칠드론도? 두 가지 선택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거야 내말잘들어야도 되게 중요해 원소가 다섯 개면 첫 번째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두 가지, 두 번째 원소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5이오지 그럼 보자, 이봐 만약에 아빠 밥순이 칠드런이 있어 근데 아빠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몇 개야? 아빠가 선택하는 건 집에 들어간다 한 가지 그렇지? 밥수님, 두 가지, 두 가지, 곱해서, 몇 가지, 네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다음 장봐 여기 나와 있는 거다 필요 없어요. 저제 말을 잘 들어주시면 돼요. 이거 다 그냥 경험을 에 의한 거고요. 이 들어볼게요. 원서순게요 그럼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2의 5제곱이야. 2의 5제곱은 3 2이야 어제 여학생들 여기 뇌절 왔어요. 2의 5제곱이 얼마예요? 뇌전 다음 그럼 진부분집합은 몇 개야? 여기서 한개 빼는 얘기지 베스킨라빈스 되겠지 다음 잘봐잘봐 부분집합의 개수가 a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b야 진부분집합은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보다 하나가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b 대신에 a-1이 와야 되지 그럼 2a-1이 얼마인 거야? 15 그럼 2a 15 그럼 a는 아직 문제 안 끝났어 원소가 몇 개냐 물었지 e의 n제곱이 9분티파베수 8개인거지 응. 원소를 몇개? 3개 가돼야지 너희는 8쓰고 틀린단 말이야 그래 도고아 이거 왜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원소의 개수술모는데9분티파의개수 쓰면 안되지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 풀면서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뭘 계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라는 얘야 다음장 졸라 긴거든 이거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해될건데 내 방식을 잘봐 이제 봐봐 나처럼 한번 읽어 봐. 다읽어 보면 돼. 자.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에서 얘 부분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해. 그럼 1은 선택할 게 없지. 들어가는 거지. 2도 선택 안 하지. 그러면 3개만 선택하면 되지. 누구 집은 몇 개야? 6개지. 2에서 지고. 3, 3, 4, 5를 포함하지 않으면 3도 선택 안 하고 4도 선택 안 하고 5도 선택 안 하는 게 1, 2만 선택하면 되지. 이해? 최곱이지 네. 1, 3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는 1, 3, 1하고 3은 포함하지 않고 5는 포함하지 않아. 얘네 셋은 선택 안 하지. 누구하고 누구만 선택하면 돼? 2. 그러니까 이게 몇제고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이제부터 세메타 한 장만 잘 들어 헷갈리게 하는 놈들 다 죽여. 1,2,3,4,5 중에 1,2가 헷갈리게 하잖아 1,2를 죽여 그럼 남는 게 누구야? 3,4,5를 부분집 한번만들면 이해? 세제곱이지 정신 안 차리고 멍 때리고 있다가 눈에 힘안 주고 안 듣고 있다가 팔짱 끼지 말랬는데 팔짱 끼고 또 그렇게 앉아 있다가 놓치고 가면 나안 데리고 간다 이제는 헷갈리게 하는 놈 어떻게? 헷갈리게 하는 건 어떻게? 이게 원소 몇 개야? 1, 2, 3, 어몇 개야? n 개지. 그럼 부분집합이 2의 n 제곱일 때 그게 몇이라고? n 얼마? 4. 얘 부분집합 몇 개야? 아니 원소 몇 개야? n 개. 그 중에 헷갈리게 하는 게몇 개야? 그럼 3개 빼. n 3이지. 2의 n-3제곱이 두음집평인데그이몇 개? 32는 2의 n은? 맞지? 여기 먼저 몇 개? n개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둘, 세개 그러니까 2의 n-3제곱 해야 되는데 그게 몇이야? 63대 64는 2의 6제곱이야 n은? 9야 오케이 헷갈리게 하면 어떻게? 죽여, 죽여. 1부터 n까지 몇 개야? 음. n개, 헷갈리게 하는 게몇 개? 음. 2개 9분 집합 몇 개? 이게 6제곱이잖아 왜는? 8 맞지? 음. 자, 별표 적어도 한 개, 별표 무조건 별표 적어도 한 개, 별표 자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로 가는 거 자, 3의 배수는 369거든? 봐봐, 369야 봐봐 나는 얘기할 거야 너희가 어떤 만행을 쓰는지 봐봐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야 적어도 한 개가 나오면 이제부터 전체에서그 반대를 뺄 거야 전체 몇 개야? 2의 부분집합으로 서는 2의 오제곱 개에서 맞니?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를 갖는다의 반대는 3의 배수를 갖지 않는다 그냥 헷갈리기하는 3의 배수를 죽이지 몇개 남았어? 2의 제곱 이게 답이야 32-4 28 어렵지? 어렵지? 네. 니네 대가리 안 쓰고 싶어서 그래 존나 더 어렵게 해줄게 개그룹 생각 봐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가 3, 6, 구야 적어도 한 개니까 3, 6, 구 중에 한 개를 갖거나 두 개를 갖거나 세 개를 갖는 건지 네. 그럼 3, 6, 구 속에 3을 하나 갖고 6, 구는안 가져야 돼3을안 갖고 6을 가지면서 9는 안 가져야 돼 맞지? 3하고 6도 다안 가지면서 9를 가져야 돼 3, 6을 가지면서 9안 갖거나 3, 6안 갖고 9 갖는 거나 삼 안갖고 육구 갖는 거나 삼육구 갖는 가지수를다 구해야 돼 이게 편해? 이게 헐 편하지 근데 너희 뭐라고 그랬어? 이게 되게 얄궂은 거야 선생님들은 분명히 쉬운 방법을 주는 거거든? 근데 니네는 이거보다 더 쉬운 걸로 없어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쉽게 해줬잖아 그럼 너희가 선택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걸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이씨 ㄴ 다 이런 데가 아니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 상황에 각한다 무조건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 그럼 적어도 한개의 3의 배수에 반대는 뭐야? 3의 배수를 안 가진 거야 전체에서 3의 배수를 갖지 않은 걸 빼버리는 거라고 다음 문제 이거 아까 했지 전체 몇 개야? N개지? 헷갈리게 하는 거 3개니까 n 빼기 3나누이2 이 있는 게 몇? 2에 5제곱 풀면 되지 이거는 음장봐 홀수가 한개 이상이야 그럼 홀수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세 개거나 이렇게 잖아 그럼 반대뭐야 홀수가? 그럼 전체에서 홀수 없는 거 빼면 되지 전체는 2에 몇 제곱? 5제곱에서 홀수가 없는 거 1, 4, 5, 7, 2에 제곱 28 홀수가 한 개일 때두 개일 때세 개일 때 풀려 리2편하때 해. 저거 적어도 한 개가 나오면 반대로 하자 중학교 2학년 때가 있던거예요 적어도 하나의 짝수니까 반대는 뭐야? 짝수를 갖지 않는다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를 가진 집합이면 반대는 뭐냐고? 짝수가 없는 집합이야. 그럼 전체는 이에 6제곱에서 짝수가 없는 집합. 이에 2제곱 64-8. 해석을 잘하고 문제를 풀면 돼이젠 생각을 더 많이 해야지 어? 아, 어? 아, 이게 아니라 음. 여기까지 정리해보시면 아마 문제가 거의 다 와가는데 음. 얼마나 나왔니? 음. 음. 몇 집합이라는 거 전까지 해거여요 지금 음. 어, 개념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유형집에다자 음. 이거 보자, 문제 보자 봐봐, 나도 이거 처음 봐이 처음 본다 고 이런 거 약속이 된거야 지금 선언한거야 지금 선언한거지 s의 원소 중 가장 큰건 ms라고 하지 s가 이거일 때 ms는 가장 큰 원소 4 맞잖아 네. 여기서 ms는 2. 이 가장 큰 원소니까 s의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하지 네. 그럼 ma는 a의 가장 큰 원소겠지 그럼 여기서 mx x의 예 부분 입합 중에 가장 큰 원소가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해야되는 거네 네. 가장 큰 원소가 3인 경우 가장 큰 원소가 3인 경우는 mx가 3일 때 mx가 몇일 때 4일 때 mx가 몇일 때 네. 구하면 되겠죠 그럼 3이려면 가장 큰게 3이면 얘네 안 가져야 되지 네. 얘는 꼭 갖고 얘네는 안 가져야 돼 헷갈리게 하는 가죽이면 2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네. 3은 꼭야 3이 가장 큰 원소려면 3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4, 5는? 없어야 돼. 없어야지. 3은 반드시 가지면 4, 호는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지금 이게. 네. 책을 좀 봐라. 이게 똑같은 말 아니야? 가장 큰 원소가 3인 거는 3을꼭 가져야 되는 거, 당연한 말이. 이걸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막 얘기를 해야 돼. 그럼 4가 가장 큰 원소는 뭐야? 4는 갖고, 5는 없고, 그런 부분 집합인 거잖아. 네. 이해? 3제곱이지? 그 그럼 5가 가장 크려면 5는 꼭 갖고 나머지 모르겠다. 이해? 4제곱이지? 네. 그 네. 이걸 더하래. 4 더하기 8 더하기 1요이신발 개. 됐죠? 네. 유형화합니다. 자, 이 문제 나오면 이제부 어떻게 하냐 왼쪽에 A 대신 쓰세요. A가 누구야? 1, 2 3이지? X 여기 뭐야? 1, 2 3, 사 네. 5, 6 음. x 는 x 의 모든 원소는 1, 2, 3, 4, e l 포함되어야 되지 네. x 는 여기에 부분 t 합이지 근데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e n t e x c 이이 l e n 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 x 해 e l 이것도 보면 여기 뭐가 와야 돼 3, 4 2에는 1, 2, 3, 4 6, 10니2 부분 집합 중에 0 3 4를 반드시 가져2 4 5이7 8 9 1 2 3 4 5 6제곱9 10개 됐지? 다음 점14이5 16 17 18 19 2 3 5 이쪽은 예1 그럼 2, 3, 5를 지우고 18 1 6 17 1 1 6개인데 똑같은 A인 것도 빼고 B인 것도 빼라면 그몇개 빼주면 돼? 두개 빼라고 요거에 의해 X는 B가 돼도 되고 이거에 의해 X는 A가 돼도 되는 걸 포함한 게 16개인데 되지 말라며 이거 두 개를 뺐다고 됐어요? 다음 장 보세요 C에 모아야 돼 C는 원소가 bx인데 x는 b에 있는 건데 a는 없으래 x는 b의 원소인데 a의 원소가 되면 안 된대 누구야? 이거지? b는 누구야? A잖아. 1부터 10이지 이거 뭐였어? 얘 원소 중에 부분집합 중에 얘를 제외한 거지 얘를 반드시 갖는 거몇개 남아 여기에? 섯개 2의 5제곱 32개 A가 뭐야? 이걸 만족해야 돼. X가 3하고 1 사이의 정수야. 1, 2, 3이지. B는 뭐야? 몇 이하의 자연수인지 모르겠지만 야, 10 이하의 자연수몇개 있어?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K 이하의 자연수. 이쪽에 K계잖아. K계 중에 1, 2, 3을 제외한 거니까 K-3, 2 이게 몇? 63 거지. 64가 뭐야? 2에 6주 k는? 살아있어요? 다 죽었니? 힘내봐 발전 문제 이걸 만족하는 점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1, 0이냐 이걸 만족하는 점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야 네자 그럼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얘가 오고 얘는 여기로 왔겠지 그럼 얘 부분집합 중에 얘를 제외한 2의 4제곱 16개 중에 원소의 개수가 몇개 이상? 다섯 개 이상이어야 한대 맞아? 근데 얘를 반드시 포함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어? 세개를 가지고 있지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더 선택해야 돼? 두개 이상을 선택해야 되지 맞니? 두개 이상을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아 2하고 3, 얘네 중에 두개 이상을 선택해야 돼 여기서 두개 선택하거나 세개 이것도 있지만 한 개랑 안가진걸 선택한 걸 빼줘도 되지, 체 반대 상황을 빼줘도 되지 지우야! <웃음> 여러분, 두개 선택하는 것은 두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지? 세개 선택하는 거. 하나. 그니까, 러예 빼거나, 예 빼거나, 예 빼거나, 예 빼거나. 네 개. 여기서 두개 선택하는 게몇 가지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 세개 선택하는 방법을 한 개를 버리는 거지. 네 가지. 네개 선택하는 거. 한 가지. 얘네가, 그니까, 두 개를 여기서 선택하면 아까 세개 있었으니까 다섯 개 이상 맞잖아. 그총몇 개? 열한 개가. 힘들지? 좀비 들이고 하는거 잘 됐나지 우요완 다음 마지막 유형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마이, 마이너스 i잖아 마이너스 i를 몇 제곱해야 1는 돼? 4제곱이지 네 음. 즉 n은 4의 배수야 그지? 근데 그 얘의 4의 배수인데 4부터 40까지겠지. 40 이하의 4의 배수니까. 근데 가장 작은 건 16이어야 한대. 맞지? 가장 큰 건. 그럼 이 사이에 20, 24, 28 이렇게 있는 거잖아. 얘네들은 반드시 포함하고 얘네가 있으나 없으나 선택하는 거지. 이해면 제거. 아니, 두분 집합해야겠습니다. 한번더 힘내. 요 중에 제일 작은 게 3일에, 가장 큰건 8일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4, 5, 6, 7이지. 얘네만 선택하면 되지. 이게 내 질문. 10.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우 문제만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가장 작은 원소로 5를 갖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데 가장 작은 원소 로 5를 가지려면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5를 가져야 되지 그리고 가장 작은 게오니까 밑에 1, 2, 3, 4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지 그럼 선택하는 건 6부터지 6, 6, 7, 8, 9, 10이 선택한다 2의 5제곱 그럼 얘는 1, 2, 3, 4, 5는 버려지고 6은 포함하고 어, 2의 4제곱 여기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이걸 다 뭐하래? 더하래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0 40 60 네, 마지막 문제야. 이거 하면 집까지 많이 먹어갈수 있어요. 저 때려본 거. 네. <웃음> 자원소에글스가몇개 이상? 네. 자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영상으로 따로 드릴게요. 요거 빼고 요 앞에까지 오늘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숙제는 네. 요거 나눠주. 그리고 너희 이대로 그 제출하면 그 선생님이 채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에다가 사람을 체크해서 제출합니다. t h